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섭니다. 어, 반갑고 또 상당히 어, 기쁘네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도들을 졸게 하거나 지루하게 하는 죄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여러분들 좀 지루하더라도 잘 경청해 주시기 <웃음> 바랍니다 아마 6, 7년 전쯤 될 거예요 그런데 저, 저희가 저 이제 지난번 그 유대교회 강단 거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아,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주일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 마무리쯤 해가지고 어, 시인 천상병 시의 소풍이라는 시를 어, 낭독하면서 그걸 한 바람에 그분 교회에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그웬 설교 속에 시가 나오나 그런데 오늘 저는 어, 제 에, 칭호 때문에 에, 시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는 뭐이 시간이 마지막이니까 <웃음> 어, 여러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란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 내고는 이제 할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대산을 바라본다 이 시의 서두에 사슴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고 했는데 저는 유년기와 중고등학교 시절에 눈이 커가지고 슬픈 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름 대신에 딱부리, 황소 눈깔, 왕 눈깔 뭐 그렇게 불렀었는데 고등학교쯤 올라가니까 이게 조금 발전돼가지고 아예 간단하게 눈깔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 호칭이 대학 졸업을 하고 인턴 1년을 거쳐서 레지던트로 불렸고요.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를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대위로 인간하는 바람에 임대위로 불렸습니다. 제대 후에 미국으로 온 후에 74년도에 USC를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는 저를 닥터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닥터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그때는 에덴 장로교회인데 1981년도에 설립이 돼서 제가 1985년도에 장로장립을 받아서 교회에서는 임장로라고 부르고 일터에서는 딱설림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께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 10월달, 11월달 곧그 어간에 양육 공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무 장로 외에는 은퇴 장로나 원로 장로는 다 성도라 불려야 된다고 우리 강 목사님의 권유로 여러분들께 이젠 앞으로 그 호칭을 성도라 부르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근데 뭐그 호칭 때문에 불려 나오긴 했지만 은어 이번에 그 호칭이 왜 그렇게 불려야 되는가. 우리 저 서성건 장로님 장로 장립 때는 그때 동시에 금동성 장로님과 우리 어 김부익 장로가 은퇴를 했는데 어 원래 그 임직식에 장로들이 올라와서 안수해 주면서 임직을 하면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두 양반들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안 올라오시냐 그랬더니, 이제 저는 성도예요. 아니, 자기네들만 그거를 목사님한테 듣고서 나한테는 전해주질 않아 가지고, 제가 계속 다른 사람이 임장로, 임장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바람에, 오늘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저를 그렇게... 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서 왜 이것이 이런가 해서 그동안 제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내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어 수박 겉핥기 같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한번 살펴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참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원래 개혁주의 신학은 스위스에 있는 그 쭈빙글리와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개혁운동이 개혁교회가 독일, 화란, 프랑스 등지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신앙을, 신학을 좀 총칭해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개혁주의는 주빙글리와 칼빈의 신학 사상을 루토파의 신학 사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루토파나, 루토파나 개혁파는 다 같이 개혁주의 사상은 맞으나즉둘다 로마 카톨릭 사제주의를 비판하고 개혁을 하긴 했으나 그러나 루터와 개혁파는 다같이 로마 카톨릭 사제주의를 비판하고 개혁했지만 그 경계선이 뚜렷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경계선이 그래서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교회의 전통은 구성력이 있다고 보았고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성력이 없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게 되었지만은 개혁 교회에서는 카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잔재를 말끔히 제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루터와 칼빈의 디아폴라 이게 저뭐 신학적 용어인가 봐요. 디아포라란 말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함 이 말이고 그 반대 말이 아디아포라 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음에 대한 그런한 견해 차이가 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발트부르그 그 성에서 루터가 아마 은, 은거하고 있었나 봐요. 그 종교 개혁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루터가 1522년 3월에 비텐베르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 8편의 설교를 쭉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서 복음과 율법과 이신득의 이것들은 이 디아폴라로 보았지만 은 예배의식이나 성상, 성직자 예복들 이런 것들은 아 디아폴라로 보았기 때문에 루터란 교회는 그 성직자의 복장과 또 성상이 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예배 의식이 개혁 교회하고는 틀린 모양입니다. 전 루터 루토, 루터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이러한 문제 때문에 루터 자체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떠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개변될 수 없는 주범적인 것으로 보았고, 아디아폴라는 비본질적인 것은 항상 시대에 따라서 임으로 정할 수 있다고 루터는 보았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의 그러한 견해 차이 때문에, 견해 차이 때문에 루터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칼빈이 개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란 루토주의보다 더 철저히 성경 중심적인 신학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에 기초하여 신관, 우주관,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관계를 규명한다고 하겠습니다 개혁주의를 보통 칼빈,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 가르, 성경적 가르침을 해설하고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점에서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주빙글리가 칼빈보다 한 세대 앞선 인물이기는 했으나 칼빈이 보다 더 선명하게 이 신학을 해석하고 또 체계화했기 때문에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그들의 신학 체계가 보다 성경정임을 증명하고 다른 신학 활동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신학을 교류화하였는데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독일의 개혁주의자들은 신앙과 생활이 루토란과는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작성했고 그리고 화란의 개혁자들은 그들의 신앙이 알미니안주의와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르토 신조, 신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작성된 벨직 신앙 고백서 1561년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563년에, 도르토 신전은 1619년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 대소 요리 문답을 1647년에 제정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자들은 신앙 고백서를 성경과 같이 절대화하지는 않으나 신조의 중요성은 늘 강조해 온 것입니다 결국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그리고 유일한 권위로 삼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 속에서 예배를 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 제도에 있어서는 인간중심적 위계제도나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제가 뭐 특권층이 됐었던 모양이 눈에 가시가 된 거니까 예. 그래서 따라서 로마의 그 사대, 사제주의, 교권주의를 배척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은 보통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사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신, 신학으로 강조한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고 개혁주의 신앙의 신앙의 핵심 사상은 다섯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제가 뭐요 라틴어는 잘 발음을 못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준비는 해갖고 하세요. 그첫 번째 그 우리 개혁주의 신앙 중에서 첫 번째 오직 성경이 되는 그 기치를 왜 걸었을까? 개혁주의자는 목사나 신부나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충분히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필요성과 함께 개혁주의 신앙은 성정의,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 충족성이라는 것은 여기 그 젊은 분들 영어로 할 때는 Sufficiency of the Scriptur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째 오직 성경이라는 그 뜻의 그 개혁신앙의 핵심 사상이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예수도, 예수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요 성부도 하나님이시며 이세 위격이 한 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 분으로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혼돈하면 2단입니다 그게 이제 2단이니까 2단 3단까지 가지 마시고 그거를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셋째 번에는 오직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라 했을까?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어 목사님한테 이 검열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프린트를 못해서 에 그냥 참고로 창세기 1장 26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요한복음 4장 26절 15장 26절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 성경 구절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기 적어 놨으니까 알려 드릴게요. 그 다음이 오직 믿음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믿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그 은혜로 받은 방편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고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직 은혜 구원은 100%가 하나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기에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즉 도덕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있으나 그 도덕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0절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덕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능동적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것을 십자가에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Active obedience. 그런 어, 영어로 번역이 되었대요. 우리 모두 대신해서 어, 우리를 모두, 모두를 그 능동적 순정으로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은 105절, 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성경만이 내가 살아날 놈, 놈이라는 건 주범이라고 하는 놈. L, L N O R M 놈이라는 말인데 요건데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강령을 가르쳐 주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19편을 기회 있으면 한번 차분히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 생명 전체가 주님의 것이다 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생명 전체가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태어났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택함을 입어 사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에선더 The h i g 은 하나님만 존경하고 섬기며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제 들어오실 때 보고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웨스트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소요리 문답 제1문 1문을 참조하시면 그 뜻을 알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신앙이 개혁신앙입니다 이 개혁신앙에서 이제 이 개혁신앙의 그 요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또 하나 나온 것이 뭔가 하면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구원관은 어떤 것인가? 구원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튜울립이라고 그러죠. 튜울립, 튜울립이라고 그러는 자자번 인간의 완전 타락, 토탈 데프리베이티, 무조건 선택, 언컨디셔널 일렉션, 제한적 속죄, 리미티드 아토먼트, 무조항적 은혜, 일리리지스터블 그레이스, 성도의 궁극적인 인내. 예, Preservalance of a saint 이렇게 된 것을 앞에 영어로 된 글자를 T-U-L-I-P를 합치면 튜립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의 구원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어, 생각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어, 준비는 했는데 준비는 했는데 에, 너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길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저 어, 여러분 자신들이 좀 찾아보시길 바라는 부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개혁신앙을 이해하고 개혁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개혁신앙 신학을 하는 교회에 왔고 또 우리는 개혁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2023년 새로 맞아서 이제 출발하는데 우린 어떻게 살아야 개혁신앙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승구 교수님이라고 초빙을 해서 개혁교회와 개혁신앙에 대한 것을 한 시간에 이렇게 쭉 훑어보셨어요 훑어보셨는데 그래도 그거를 다시 보니까 많은 것을 거기서 느끼게 되고 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니까 찾아서 한번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의 그 신앙에 개혁주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승구 교수님께서 개혁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개혁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제가 마음에 닿고 아 맞다 우리가 2023년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몇개내 마음에 닿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개혁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예배에서 드러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 나타내야 된다고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신앙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구원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구속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실, 진리를 실천하는 신앙이 개혁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멋있죠? 아주 이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신앙 이것이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진리의 방향으로 나가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 이성, 이승구 상이 그 교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타날 때는 우리 자신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승구 교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또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진리가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세상에 나타나야 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펼치는 손길이 다못 닿는 데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펼치라는 손길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이지만 그러한 위치를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 말에 대해서는 똑똑히 파악하고 쓰라고 우리 이승구 교수께서는 신실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또 14절 18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20절을 여러분과 함께 그 성경을 봉독해 드린 후에 제가 이제 이 교회는 뭐 찬양대도 없고 뭐 찬양을 뭐 불러야 어 저희 세대에서 많이 동떨어진 찬양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어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상당히 잘생겨서 미남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 김은석 집사가 뺏어가 가지고 그 김은석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미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 미남 칭호는 우리 김은석 집사에게 양도했어요.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성가대를 봉사를 했지만은 저희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음악 교육을 시켰는지 악보를 못 봐요 악보를 못 보고 이렇게 음악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고는 교탁 앞에 서서 하나씩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서 그게 음악 점수예요 그래서 전혀 노래를 못 부르는 애는 아주 성적이 아주 나쁘고 우리 같이 <웃음> 자기 주체를 아직도 못하고 나가서 불르는 사람은 조금 음악 성적이 그래도 좀 나았었어요. 그래서 악보도 모르고 지금까지 성가대를 섬겼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그런 데다가 또 전에는 저는 그런 데서 꽤 위로를 받아서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그 농경 농경 시대를 지나온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큰 도서관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농경 시대 때는 그뭐 하나 뭐뭐이 옥수수도 다벗겨서 천마에 매달아 놓고 말려 놨어야 그 이튿날 그 이듬해에 재배하고 뭐 거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그 아들들이 다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 나이 많은 사람 하나 죽으면은 라이브러리가 하나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로 바뀌어 가지고 도서관이 아니라 짐이 됐어요. 뭐 모르는데 뭐 물어볼 때도 없고 또한번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면 또 물어보기엔 미안하잖아요. 그런 그런 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어서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찬양을 제대로 부를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 만일에 제가 오늘 전한 개혁 신학과 개혁 신앙 그리고 우리는 2023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담은 분이라면 분이라면. 어, 기도하시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곡독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4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붙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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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개혁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우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에덴개혁장록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